제가 한 10월 말이었나요? 아니야 10월 말이야 9월 말에 제가 AMD로부터 CPU 하나를 제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7950X... 뭐 부금 왜 이래? 저는 참고로 IT 유튜버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일개 게임 스트리머인데 일단 제가 쓰면서 뭐 이래저래 편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상 체감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잠깐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PC 자체는 7950X16호 프로세서에 4.5기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로 보게 되면은 기본 속도가 4.5인데 대부분 시간을 5에서 보내고 있어요 제가 뭐 만진 건 없거든요 딱히 AMD도 AMD인데 요거 조립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커멘텍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부분 저희 머치머치에서 제가 팔고 있는 PC도 조만간에 새로운 사양으로 또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능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운로드 두 개를 지금 돌리는 채로 발로란트까지 실행 마인크래프트랑 그 다음에 저거 그라운디드 다운로드를 지금 받으면서 실행한 결과 한 요정도 킹도 지금 6,7정도 그냥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에임은 유지가 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왜 아무도 안와 프레임이 지금 500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군요 어라? 어 안보고 있었다 아이아 <웃음> 보통 그 성능리뷰할 때 배그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배그는 안해봐가지고 이게 아마 속성에서 FPS를 볼수 있지 않나? 여기 밖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일단 사양은 다 울트라 해놨고요 아 수직동기화를 켜놨구나 이거 한번 비활성화 해볼게요 <웃음> 천... 어 암튼 이거는 어차피 대기실이니까 와 이런 것도 생겼어? 팀 데스매치? 여기서 지금 대기실에서는 6 2 고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수직동기가 켜져있나 지금? 비활성화 돼 있어요. 일단 게임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아 부드러운 저게? 이거요? 그러네 막 올라가네요. 마구마구 올라가네요 갑자기. 아 그러네요. 어오 쉣! 어, 어, 어, 어디로 어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나 이거 처음 해봐 나 이거 처음 해방 어어어내 친구들이 죽고 있어 사람은 안 만나봤지만 굉장히 재밌는 <웃음> 아, 아, 아. 얘들아 너네 누구 죽이고 있는거니 <웃음> 너네 너네 누구랑 싸우고 나만 왜 혼자 아, 아, 아, 아, 아저 있구나. 아, 아, 저기. 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알았어. 렌더링을 그냥 어, 무지성 하나 돌리고. 와, 근데 봐봐. 일단 지금 코어가 다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용률은 반밖에안 쓰는데 일단 속도가 5.2가 나와버리니까 와. 이게 대박인 게 원래 한 12분짜리가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남은 게한 15분 남았다는 게 빠른 거야. 진짜 빠른 거야. 뭐 물론 여기는 이제 음악도 없고 아무것도 안 넣은 거지만 그 정도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프레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냥. 12분짜리는 거의 한 10분 컷 내버린다는 얘기네, 이거. 이것도 한번 돌려 볼까요? 뭐 울트라 품질 해보죠 뭐. 와와 <웃음> 와우 와와 와우 와우. 그냥 좋네. <웃음> 일단 그냥 좋아. 어, 할만 나네. 그냥 게임이 어 이게 뭐 배그보다 더 사양이 높나?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죠? 대기화면은 일단 천이야. 무조건 거의 그 다음에 그냥 호스트 아무거나 로딩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거든요 사실 원래 아크에 비해 얼마나 빨라졌나 뭐야 끝났어? 벌써 다 생성된 거야? 이런 미친? 일단 이것도 세팅 한번 해봅시.. 다 아크라는 게임은 여러분 진짜 최적화 잘안돼있기로 진짜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캡처보드로 한번 받은 화면이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끊김이 지금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화질이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약간 그동안 내가 하던 아크가 아닌데 엄청 선명해졌는데 원래 이렇구나 아크가 그동안 살짝살짝 살짝 낮춰서 플레이했었는데 굉장히 선명해졌는데요. 그냥 성능이 그냥 차고 넘친 수준이라 가지고 사실 이거보다 어떤 더뭐 좋은 사양이 필요할까? 컴퓨터 하나는 진짜 잘 받았다. <목소리>